안녕하세요 인볼릴러스트 그리기 40대 유튜버 아트 페인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채널은 그림으로 자기 개발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력이 월등하진 않지만 매일 일일일 그림을 그려서 자기 성장을 하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림 그리시고 정보 나누시고 자극 받으셔서 일치월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림 그리는 종이는 매직터치라는 종이인데요 매직터치 종이는 수채화 용지가 아니라서 아주 얇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색상이 다양하게 나와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탕이 저는 파란색이 감도는 종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종이는 400원짜리 반 잘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원이죠 만약에 실패해도 별로 부담이 없겠죠 초보자는 저렴한 켄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미술 채널 보면 수채화 전용 용지 아르 중목, 세목, 황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런 전문가 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초보자는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 첫 번째는 종이를 저렴한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리스크가 큰 종이를 그리면 너무 시작조차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rc 중목 2절 10장이 65,000원 정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그냥 저렴한 종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자꾸 그려야지 느는데 부담을 가지면서 선뜻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10장 그리면 3장 정도가 마음에 가, 가게 되거든요 실패할 거란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자꾸 많이 그리면 결론은 겁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저는 지금 신한 수채화 물감을 이용하고 있고요 신한 수채화 물감은 옛날 입시 때 쓰던 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감도 없으시면 수채화 물감으로 윈저앤 뉴튼이나 미젤로 골드 미션을 사셔도 되는데 일단 집에 있는 사람 저처럼 신한 수채화 물감 정도 있으시면 사시지 마시고 그냥 이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신다면 수채화 물감을 더 고급 사양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물에 타서 쓰는 것이라서 오래 사용해요. 그리고 물감을 사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감을, 기대심리가 물감에도 있기 때문에 잘안 그리시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겁내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매일 꾸준히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심리적 배경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저도 스케치하면서 지우개 주개 썼거든요. 지우개를 충분히 쓰세요. 아, 난왜 이렇게 못 그리지? 자책하지 마시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우개를 쓰다 쓰다 보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이가 자꾸 조금 일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저 지금 방탄소년단의 멤버 그리는데 전혀 안 닮았잖아요. 안 닮게 그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리려면 눈으로 포인트를 완전히,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듯이 그려야 되거든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딱딱딱딱 있는 포인트를 정해서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게 저는 손도 이거 칠하다가 또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으면 다른 선으로 막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재된 스타일이? 저는 방탄의 모티브만 땄지 완전 방탄소년단을 그리는 것은 별로 또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그림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보여주는 것도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아무리 따라서 그림 그리려고 해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무기력하고 잘안될 때에는 그 그림 말고 아예 완전히 다른 것들 있죠. 지금 사람을 그리는데 잘안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자라던가 연필이라던가 선풍기라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좀 그리면서 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잘안 그려졌던 그림을 겁내지 않고 다시 그 그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첫 번째는, 첫 번째 최고의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저렴한 종이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렴한 종이로 많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2번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집에 있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을 하십시오. 일단 집에 있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지우개를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우개 사용하실 때 좋은 지우개, 잘, 잘 지워지는 지우개 있죠? 그런 지우개를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인물을 봤었을 때 나는 이 인물이나 사물을 완전히 똑같이 해야 돼.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 않으면 못 그리는 거야. 라는 마음을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일단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이 100개, 100%라 봤었을 때 100%가 마음에 다안 드실 겁니다. 10개 중에서 3개가 마음에 들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타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오픈시켜서 보여주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지금까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 7가지 아트페인터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